괜찮아, 갖고 놀아도 돼. 아니야. <웃음> 너무 웃기잖아. <웃음> 너무 웃기잖아. 너. 어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, 팔찌야? 그렇지, 모래 바르면 안 돼, 얼굴에. 살살. 나도요, 응. 나도요. 엄마 이거 놔줘야. 톡톡해? 어. 알았어, 테레드 하자. 마트 펴고 있 선크림 같지 않다, 진짜. 로션 같다. 어... 우리 몸뭐 엄마 이거 너무 맘에 든다. 근데 이거? 진짜. 이건 이게 이거야. 아, 어 음, 이건... 이것도 톡톡톡톡 바르는 거야. 나도 해볼게. 응, 해볼래? 어, 이것도. 음, 이렇게 하고 싶다. 어. 나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 봐. <웃음> 테리가 갖고 다니면서 해 어쩔까? 응응 언니야 언니안 됐어 아직 <웃음> 아니야 언니 먼저 좀 하고 다 발랐어? 콜라주 응. 시원하지 너 시원해 그손 들고 멋겠지 이모 생일 축하해 그래 아, 문지 문지러게잘 어, 어, 된다 해리... 나만 잘다응 내가 들고 <웃음> 이모가 빌려줬던 선크림 있잖아 발랐던 거 놀러 가서 발랐던 거 응. 그거 얼굴 하얗게 됐었잖아 혜리가. 응. 가지고 <웃음> 이모가 강시라고 <강실하고> 놀렸었잖아. 응. 다른가. 저 안에. 혜리야 예쁜 척해봐. 예쁜 척해봐. <웃음>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다 그지. 응. 어. <웃음> <웃음> 어 이거 신기하다. 응. <웃음> 네. 하고 <웃음> 싶어요? 네 이거 음. 화장품인데 어른들만 떠야 되는데 어..바르고 싶어요 그럼 다 커서? 네얼마예요 200점 40만원 4 0만원씩이나요네아니아니 <웃음> <언니>. 알어 <언니>, 범인들이 <웃음> 엄청 <언니>, 많다 <아주>. 여기가 <웃음> 또 엄청 많아 맛있지? 음. 혼마만 먹어도 내가. 둘이서 먹을 거는 그 맛이 더 좋아. 아가. 맞아, 둘이서 둘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. 엄마도 먹을 건데 셋이서 먹는다. 어? 벌레. 동생 <웃음> 동생 구해 주려고. 코만 응. 냄새 나서 벌레가 왔나 봐. <웃음> 무기 생겼어? 모기 왜 물이 좋아지? 응, 다 먹고 힘내서. 페달, 이거 발 밟아, 페달을. 응? 거발 밟아, 어, 굴려봐. 힘을 줘, 힘을 줘봐. 엄마, 엄마, 엄마. 애리 반동. <웃음> 세게 세. 게 어, 반동을. 어? 왜안 될까? 이렇게 밀, 이렇게. 조용히 응. 조용히 어, 이렇게 밀고. 거기 밀고. 너 먹으러 왔어? 자전거 타자면 맛있어? 응. <웃음> 응. 아이고, 먹고들. 먹아 아이, 놀고. 응. 그 사탕 먹고 먹고들 거고 해. 아, <웃음> 응. 어, 그래? 먹기만 하는 공주야. 어 뱃살 공주? 이게 네, 먹기만 하는 공주. 그러니까 뱃살 공주. 아니야. <웃음> 어머 이거 이거. 난 여왕이야. <웃음> 이거 아니야. <웃음> <이거> 아니야. <웃음> 너희들 진짜 먹으러 왔다. 응? 먹으러 왔어. 이미들이 응. 이따 오면 훔쳐 가겠지. 그러게 너무 조금 줬는데. 재밌으조금해 그렇긴 하네 엄마아 으아, 으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놀 으아, 으아, 으아, 으 난 차이 났네. 엄마, 움직언어언 <움직이기만> <웃음> 뭐야 이언어 <이거? 웃음> <웃음> 뭐야 이게 강강 언제, 언강 언제, 이게 뭐야 이게 <웃음> <웃음> 고치세요. 이와 i t a a l d